안녕하세요. 캠핑하인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 가볼만한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가볼만한 곳에 이어서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가볼만한 곳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당일치기로 가볼만한 곳첫 번째는 송도 센트럴파크입니다 송도 센트럴파크는 인천시 연수군 컨벤시아대로 16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송도는 낮에 가도 좋지만 저는 밤에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송도는 아무래도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 노을을 보는 것도 좋은데 송도 솔창공원도 좋고요 인천대교가 보이는 것도 좋고 어디든지 멋진 노을을 볼수 있어서 노을을 감상하고 송도 야경을 보러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송도 센트럴파크는 이름답게 송도의 중심지역에 있는 공원인데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인 만큼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송도 한옥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차도 송도 한옥마을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 송도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한옥이랑 높은 건물들이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는 모습이 상당히 이색적이었고요 이 조명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한옥마을에는 식당도 있고요 카페도 있는데 저희는 송도 센트럴파크 야경을 감상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간단하게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송도 센트럴파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센트럴파크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이용한 인공수로라고 합니다. 이 인공수로에는 수상택시나 카누 같은 수상 레저시설도 갖춰져 있고요. 반짝이는 높은 건물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에는 꼭 가봐야 되는 것들이 몇 마디 있는데 지금 보시는 트라이볼은 한국을 빛낸 건축물에도 선정되었는데요. 이 도자기 모양이 상당히 특이한 모양입니다. 아래가 좁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로 세계를 뜻하는 트리플하고요. 그릇을 뜻하는 볼의 합성어인데 하늘하고 바다 그리고 땅의 세 요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라이볼도 구경하고요. 세계 129개국의 얼굴을 볼수 있는 지구촌의 얼굴도 구경하면 좋습니다. 예전에 부산에 갔을 때 가봤던 더베이 101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어쨌든 수도권 당일치기로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인천 송도에서 노을도 보시고요 야경까지 같이 구경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수도권 당일치로 기 가볼만한 곳두 번째는 안성 3일운동기념관입니다 안성 3.1운동기념관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86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에 입장료는 없습니다 주차는 바로 앞에 주차장이 넓게 있어 가지고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 있고요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안성 3.1운동기념관은 전시관하고요 광복사, 부공화동산, 3.1운동기념탑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시관은 안성 3.1운동에 대해서 해설사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면서 안내를 해 주십니다. 안성의 3일운동은 일제의 통치기간에 대한 파괴하고요. 방화 같은 적극적인 시위 항쟁이었고요. 1919년 3월 11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6천여 명 이상의 규모로 안성의 전 지역에서 전개됐습니다. 그이후에 일제는 1919년 3월 31일부터 일본군을 투입해서 검거를 시작했고요. 살인이나 방화 고문 투옥 같은 무자비한 만행을 저지르면서 대략 800여 명의 참여자를 체포하고요 276호의 가옥을 방화했습니다 전시관학 광장에는 일본 놈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거나 가둔 현장도 재현되어 있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역사 공부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성지역 독립운동가 선연들의 역스를 위로하고요 그 뜻을 기리기 위한 광복사도 있어서 광복사에서 순국선연들의 넋을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있는 산책로로 가면 원래는 성운 고개에서 만세 고개로 개칭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만세 고개 기념비도 있고요. 안성 3일 운동에 같이 하고요. 이 역사적 항쟁사를 표현한 안성 3일 운동 기념탑하고요.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알리기 위해서 조성된 무궁화 동산도 꼭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안성 3.1 운동 기념관에 가시면 근처에 맛집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안이록인데요. 이 안이록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 한 4, 5년 전쯤부터 안성에 가면 꼭 가서 먹는 선농탕 맛집입니다. 백종원엔 3대 천왕이라든지 맛있는 녀석들에도 나왔고, 기타 여러 방송에서도 극찬한 집인데, 뭐 그런 건잘 모르겠고요. 아, 여기 정말 맛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설렁탕도 맛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 안성장토 국밥도 좋아하는데 100년 이상 된 진짜 맛집이니까요 안성 3일 운동 기념관 하고요 꼭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수도권 당일치기로 가볼만한 곳 세번째는 무스골계곡입니다무스골계곡은 서울시 도봉동 무스골 마을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서울에 몇 없는 서울계곡 입니다. 저는 도봉구에서 초등학교부터 군대 제대할 때까지 살았고요 심지어 무스골계곡 앞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여기에 이런 계곡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 가보고 세상에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했었는데 이 물놀이를 하러 간건 아니라서 물놀이는 하지 않았는데요. 물도 깊지 않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오기에도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이무수골 계곡에 가면 정말 어디 멀리 온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서울에서 반농사하고변농사까지 짓고 계신 곳입니다. 무스골 계곡 같은 경우는 북한산 줄기에 있는 도봉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물이라서 물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어, 역시나 공기도 상당히 맑고요 저는 평일에 방문해서 그랬는지 사람도 많이 없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무스골이란 뜻은 근심이 없다는 뜻인데요 어, 이런 곳에 살면 정말 근심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스골 계곡으로는 북한산 둘레길도 있어서 이 둘레길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이 무스콜 계곡은 다 좋은데 주차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대략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라서 걸어서 갈만한 거리입니다. 어쨌든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계곡을 찾으신다면 서울 도봉구에 있는 무스골 계곡에 다녀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수도권 당일치기로 가볼만한 곳 네번째는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입니다.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는 경기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난길 20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바로 앞에 주차장이 아주 넓게 자리하고 있어서 주차는 전혀 문제없고요.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는 2018년 5월에 개장한 길이 200m 규모의 흔들형 보행전용 다리인데요. 50m의 높이에서 한탄강 협곡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가 있는 곳은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성전된 곳이라서 앞으로 방문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한탄강 주상절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는 바닥에 강화유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스릴도 느낄 수 있고요 실제로 다리가 흔들거리기도 하는데 80km 성인 기준 1500명이 동시에 건널 수 있다고 하고요 초속 4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를 가시면 꼭 같이 가봐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천연기념물 537호이기도 하면서 이곳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곳중한 곳입니다. 한탄강 팔경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여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포천에서 꼭 가봐야 되는 여행지 중한 곳입니다. 저는 비둘기낭 폭포 바로 앞에 있는 비둘기낭 캠핑장에 자주 갔었는데 그래서 더 자주 갔던 곳입니다 이 비둘기낭 캠핑장에 올 때마다 비둘기낭에 들러서 아 우리 비둘기낭이 잘 있나 보고 가곤 했었는데요 이 비둘기낭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실제로 이곳에 산비둘기가 많아가지고 이 비둘기 둥지에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비둘기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곳은 27만 전에 분출된 용암으로 인해서 형성된 현무암 주상절리인데요 워낙에 아름답다보니 추노나 선덕여왕, 넷플릭스의 킹덤 뭐 이런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수도권 당일치기로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하고요. 비둘기낭 폭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수도권 당일치기로 가볼 만한 곳. 다섯번째는 이천 도제예술마을입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5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저는 이천이랑 인연이 많이 없어서 이천여행은 올해 처음 가봤는데요 그 중에서 도자예술마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은 국내 최대의 공예타운인데요 40만6천제곱미터의 대지에 대략 350여개의 공방들이 모여있고요 이천도자예술마을에는 대략 500명의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자예술마을이라는 이름답게 도예공방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유리라든지 고가구, 목공예, 규방공예, 회화, 섬이 오칠,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공예공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방에서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활동도 가능한 곳인데 저는 도자기 만드는 걸 여기서 처음 봤었는데요. 이거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명장분들이 도자기 만드는 거 봤었는데요 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엄청난 기술들이 녹아있는 작품들입니다 이천 도자예술 마을은 사부작기라고요 가마마을, 별마을, 회랑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넓다 보니까요 마을 안내소에서 정보를 얻고 움직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자예술 마을 안에는 카페나 식당도 있으니까요 도저 예술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시고 커피 한잔하거나 식사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당일치기로 가볼 만한 곳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당일치기로 간단하게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행하실 때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서 여행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크 세팅을 좀 바꿔가지고 해봤는데 아, 이거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잘 들리십니까?